우리 페이애는도장기 진짜 강자 중한 명이거든요 파바바박 팡 까지 사9구0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필깍합니다 지금 필깍 4칸 됐어요 필깍 들어가면서 와 봤지? 이게 페인이거든 이건 모른다 아, 지난번에 1000만원 치자고 여러분 100만원 나눠주면 기억나죠? 이번에도 100만원 정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기다리셨죠? 어? 도장깨기 중에서 이렇게까지 촬영 날이 기다려진 적은 처음이야 얼티밋 형님 도장깨기 오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페스티벌 A, 페스티벌 B 차곡차곡 들어가 볼거고요 콜라보 도장 등등 하여튼 여러가지 아이디어들로 좀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역시나 거의 도장깨기를 운영하고 있는 핵심 멤버들이죠 우리 봄이랑 해우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이 최상으로 맞춰져있고요 어디서 사인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우리는 장비 미적용으로 갈 거라서 완전히 동일 조건이 나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계정 버프도 완전히 둘다 15% 받고 있고요 아 성좌에서 약간 차이 났을라나계정투까지 완전 완전히 동일하고요 코스튬도 완전히 다풀업이된 상태에서의 맞장이 되겠습니다 장비 아티팩트 미적용입니다 자, 도전기기 들어갑니다. 페스티벌 도전 A에 첫번째로 나오는 선수는 선멜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뭐 장난킹이 초반에 그랬는데 너무 찌밥이네들좀 뺐으니까 조금 더 흥미로우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구스 AI 룰상 단일기가 일단 우선시됩니다. 삼성계 나오기 전에는 그죠? 단일기 우선시돼서 여기는 먼저 나가게 되겠죠? 자, 버닝 스피어 포스카 두두두두두. 팍! 까지 5만 천 5만 천 지금 선메일이 디버프를 걸었다고 생각할 텐데 능력치가 안 깎입니다 그죠 너무 슬럽겠지만저 형님 좀 그래요 자 얍! 예, 팍! 좋아요 자 단위 2성 떴습니다 야 이거 도장 깨기 진짜 깨지는 거 아니야? 우리 저, 좀... 어 잠깐만. 이거 벌써 끝나면, 와, 어? 야, 야, 선맬인데, 그래도? 야, 와, 뭐지, 이거? 자, 라운드 2 들어갑니다. 꼬머리 나와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에스카이 님이 멀리 눈한테 좀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멀리는 또 브레이크가 있다 보니까 좀 견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이걸로 이성이 바로 떠가지고 들어가지만 브레이크가 팍팍팍! 근데 브레이크에다가 한번더 빵까지오자 브레이크에 이상으로 피해를 줬습니다 예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잘 없거든요 꼬마들도 일단 단위 이게 우선시대이다 보니까 두려워 빡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오히려 두려운 게 있다면 어, 내가 사랑하는 당신을 때릴 수밖에 없게 하는 구스카노이 나쁜놈 이러세요 <웃음> 허허허 미안합니다 멀리지 번까지 와, 야, 끝날 뻔 했다. 아, 끝나버렸다 브레이크가 있는 몰린이 이렇게 쉽게 죽지 않거든요. 야, 오늘 패스 도장 깨진다 손, 안 깨진다 발, 깨진다 손, 안 깨진다 발, 차팅창. 가봐봐. 아, 손이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손 모두가 손을 드는 가운데 발을 한두명 들었습니다. <웃음> 손가락 드는 사람 누구야? 자, 페스티벌 도장 A, 그 세번째 선수입니다. 각성 킹 나와 있습니다. 아기 어, 야, 잠깐만! 형, 잠깐만요. 아니,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돼요, 형님? 그건 어떤 거, 퍼버버버! お! Oh. 야 이거 뭔데? 야 펑까지 못나왔어 그냥 투두둑 쑤시는데 애가 터집었어요 턴도 다안 지나간거 같아 반턴이야 반턴만이 반턴내 끝났어요 자 그래서 와 우리 다이앤이 화가 났어요 아무래도 우리 오빠 지금 날개 다 자란 오빠를 그렇게까지 떼면 돼 안돼 이제 좀 화가 나있는 상태고 우리 페이엔은 도장깨기 진짜 강자 중한 명이거든요 파바바박 팡까지 4망구천 나오고 있고요 페이엔은 돌덩이 커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친구라 가지고 그리고 필각 합니다 지금 필각 네칸 됐어요 필깍 들어가면서 우와 39,000원 받지 이게 페이엔이거든 이거 모른다 이거는 페이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페르사 페르페르 페르사 까지 오버 퍼크 당자 64,000원 자페이엔 돌덩이 커지고 있어요 이거 더 세질 수 있습니다 크레이지 러시아 부스가 빡가지고 10만! 야, 이거 봐봐. 야, 이거 이럴 수 있다니까? 10만 터지면서 필살기 만든 베이엔. 자, 이형님 지금 삼성 하나 떠서 삼성이 우선시대인 법칙에 따라 드디어 처음으로 크레이지 프로미넌스가 나가게 됩니다. 와, 크레이지 프로미넌스 그당 8만 3천. 8만 3천이지만, 다이, 아! 잠깐만, 다이엔. 잠깐만요. AI 법칙이 지금 중요하죠. 필살기 나가야 하나. 필살기 대치 상황이라 AI도 이럴 때는 필각을 먼저 합니다. 그죠? 필각이 나가게 됩니다. 어제 필살기 나가든 필각이 나가든 빵! 까지 하면서 만채 나오고 있고요 자, 어? 필깡을 했는데 왜 필사에 붙었노? 야, 이게 안 붙었어도 근데 끝나지 않냐 지금? 수확퀴찬~~ 24만6,000이라고? 24만6,000? 나 처음으로 이형님 최후의 불꽃이 한 빠지나 했는데 빠지고 나서 잡지 않을까 했는데 이걸 못 빼네 자 이렇게 다이앤 커플이 진 가운데 연반이 나타났습니다 연반아 잠깐만 연반 뭐. 단단하거든요단단해해 오! 52,000에? 빵까지 67,000. 처음부터 그냥 일선 하나로 6만 <웃음> 넘는, 도장게임에서 나오는 데미지는 아니거든, 적어도. 자, 연방 자, 공격기가 우선시 되는 AI의 법칙에 따라 <웃음> 하트 크래셔가 먼저 가게 됩니다. 선물이다. 호도독, 자, 3만 1 0 0 나쁘지 않았어요. 자, 연반 필살기를 먼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 차라리. 지금 너그 쪽이 필살기 빨리 만들어야 그나마 좀 그림 좀 보지, 자석들아. 죽으면 안 돼! 마! 자, 연반 필살기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트 크래쉬 한번 더. 호도독, 3만 6 0 0 나오고 있습니다. 단위기 우선시대에서 이게 먼저 나가는 게 맞고요. 두두두스컷 어, 연방 야마자 이게 얼티민 형님 쓰면 쓸수록 또 주피가 한번쓸 때마다 15%씩 증가야 일성기인데 삼성나오는줄알겠노 뭐 오늘 분량 걱정되는 건 처음이네 끝나가는데 베스티벌 A 도장이 비델리 안멜 남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부부사기단많이 남았고요 자 그래도 비델리도 예, 마신앙을 막 쉘이 엎치락뒤치락했던 뭐 굉장히 강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지 한번 가보죠 그래 이쪽에서 패를 좀 사기 쳐줘야 돼 이쪽에 패를 좀잘 하는 것 같고요 파봐봐 뻥까지, 65,000. 시작하자마자 65,000. 자, 비들이 삼성 떴어요, 그래도. 굉장합니다, 이거 딜. 굉장합니다, 쇄도입니다. 팍팍팍팍팍! 파, 파, 파, 파, 파. 68,000! 야, 이거 오늘 그림 좀 나온다. 그러면서 필살기 자가 먼저 만들었어. 아, 근데 이게, 야, 이거 왜? 형, 잠깐만요. 너무 이렇게 세게 하실 거야? 형. 힘줘절좀 해주세요. 그래도, 아, 아, 아, 아! 아 또힘조질이안 돼버렸네. 야, 펑까지 못 나왔어, 또. 가보기 톡톡톡 하는데 123,000 터지면서 펑이 못나와 보네 아이고야. 자, 우리 아직 긴장감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멜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페스티벌 도장 A의 수장, 암흑속성, 멜리오다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좀, 내가 좀 약간, 약간의 업테닝, 방금 좀 업테닝 느낌 나지 않았냐? 뭔가 긴장감 좀 연출해야 되는데, 왜 긴장이 없냐고, 이거 오늘 도장 깨기가. 원래 페스티벌 도장에서 긴장이 없었데 적이 있나? 어? 빵! 까지, 69,000. 암멜아. 자, 암멜도 이제 차곡차곡 싸아가야 돼요, 암멜 언제 싸울래, 니? 잠깐만. 26,000. 니 언제 싸울래? 이 형님은, 아, 이 형님도 싸아가고 있는 중이야. 안 싸웠는데 왜 이래요, 형님은? 아직 안싸으셨잖아네번 싸우셔야 되잖아요, 형님. 빡! 45,000. 저, 안멜 필살기 만들었어요. 안멜 필살기는 굉장히 무서운 기술이거든요. 근데 삼성이 준비되어서 크레이지 프로미넌스가 끝이에요, 여러분? 끝금 지집니까? 피 많이 안깎겠잖아 그래서 이게 좀 약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팍! 아, 아, 아깝다. 저거 살았으면 안멜이 한번 치고, 이 형님 최후의 불꽃이, 아, 잠깐만. 우리 도장 깨는 걸 떠나서 최후의 불꽃을 한번더 쓰시지도 않고 도장을 깨붙는데 와. 자, 오늘, 아, 도장에 불량이 안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안해주신 스페셜 매치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킹 다이앤 부부가 함께 나왔습니다. 킹 다이앤 부부가 2대1로 한번 붙어보면서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자, 들어가고. 그래도 페이엔이 있으니까. 페이엔이 장난 아니거든. 자, 이렇게 우리가 패싸움할 때룰 알죠? 패 쪽, 다수가 있는 쪽은 오토, 오토에 따르도록 하고요 와, 봉 돌리고 보막 호 치고. 가능하나, 이게? 대신에 이제 얼티밋은 제가 이제 열세 쪽이기 때문에 플레이를 하도록 합니다. 그죠? 이렇게 해도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자또 치네 어또 친다 빡빡 빡! 보막 치고 있고요 아, 자 이렇게까지 와 역시 다이앤니 자 이렇게 한번 폭스시 볼게요 아무래도 그래도 2대1은 그지 팍! 팍! 팍! 팍!까지 8만 3초 보막거듭보면서 피사기 만드는데 a i 야니가 막을 줄 알겠나? a i 야 막아봐봐 그래서보막 치고 하니까 버틸지도 다크닥 와! 막았어요. 자, 이게, 어, 붙었다. 아이고, 이게, 잠깐만. 야, 킹도 필살이 만들었는데. 야, 이게 붙어붙데 자, 그래도 여러분, 보막도 호 있고요. 이거를 못 죽이면, 더원 형님, 킹한테 한대 맞습니다. 자, 들어가도록 할게요. 팡! 빠루. 야, 이게, 채팅창 터지네. 이길 줄은 꿈에서 몰랐는걸. 두 명을 그냥.